아저 길이 열리는 거네 아 어쩐지 갈 데가 없더라 와우 천국이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구 돌멩이로 그냥 퀀텀 점프해야 된다 아구 돌멩이로 그냥 퀀텀 점프해야 돼 우와 뭐지? 아 얘네는 물에서 키워야 돼서 지금은 조금 비효율인 듯 너네 화난 거 아니지? 아하하, 춤추고 있는 것 같아. 아, 귀여워. 뭐 얘네랑 달라. 뭔가 얘네 칼구는 뭐야? 뭔가 지금 여기다가 얘네 바로 놔도 되는 거야. 두 마리 해가지고 잠깐만, 당근이 자랐을 거란 말이지. 안 자랐네. 당근 일단 요거를 드셔 보세요. 그렇지, 얘한테 이제 요거를 먹이면 매기면... 뻥. 그렇지. 지들끼리 막 어지러워하네. 괜찮은 건가? 어이. <웃음> 아니 뭔가 많이 넣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뭔가 불안한데. 아 일단 일단 가지고 온 거니까. 어어어 어, 어, 박쥐다. 엥? 아어 어, 잠깐.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트비트? 어라? 여긴 어디지? 어? 마그마? 우와오야 심상치가 않아 심상치가 여긴 나중에 여기 아직 내가 올 짬이 아닌 것 같다 어? 아까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하트비트 찾았던 거 맞네 찾았다 하트비트! 뭐야 16개? 미쳤네 든든하게 돌아갑니다 여기에다가 열매 하나 키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없애 농작물 제거하고, 여기에다가 하트비트 키워보기. 오, 미쳤는데, 우와! 아, 여기에 또 땅이 있었네. 잠깐만, 아하, 그렇구나. 아치화랑 온실 확장지역 1800원 어? 여기는 뭐지? 축축한 동굴 아... 그냥 햇빛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어? 어라? 지하가 있었어? 정제소? 아... 다 필요하구나 결국에 플로트가 필요하네 야 이거 최고다 양이 플롯 10개면은 30개! 어, 이것도 너무 좋고. 근데 비단 모래 없음. 음, 일단 탱크 부스터 하나 해야겠네. 한량이로. 한량이 8냥이 어디다 쓸거요물 슬라임 키우려면은 결국에 확장을 들어가야 되나? 일단 근데 여기서 박쥐에다가 암석을 한번 가자고. 어차피 하트비트 키우니까. 어? 뭐야! 아니, 있었잖아! 아 이거는 뭐가 없네 호수는 야 그러면 여기다가 물 슬라임 해오면 되겠다 당장 그러면 오케이 와우 이러면 이제 30개씩 어? 저 동굴은 뭐지? 타이드로 포탑 우와 자동으로 타르 조준물 쏘는 방어 포탑 아아아 아, 아! 일로 가면 야 웅덩이 플로트 왜 이렇게 많아 뭘까요? 진공 저장소 오 나이스 칸 하나 더 생긴다 이거 하면 근데 7마리밖에 없네 슬라이미 이건 그래도 비쌀거야 그지 만들기가 힘든 거니까 44와 대박 진짜 세긴 하네 얘네는 그러면 아 그냥 물 먹어? 오 얘는 그냥 완전 꿀이네 그냥 보너스네 물 슬라임 4마리 이상이면 은 부끄러워서 똥을 안 산다고? 말이야 방구야 너네 왜 뭐가 부끄러운 건데 사이좋게 지내마 굉장히 효율이 안 나오는 놈들이구만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부끄럽나? 어 진짜 안 부끄럽네? 이야아 모양이네 우와아 5천원 찍었다 이러면은 동굴 하나 해서 예에에스 이거지 우와 뭔데? 여기에 들어오자마자 날 맞아주는 연못 딱 들어오자마자 음 어? 여기 물? 잠시만 이게 뭐야? 조수 옹덩이? 부동산이 또 있네? 부동산에 부동산이? 여기서 식량 공급을 충분히 해버리면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임 농장은 하나 정도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땅 주인이 된 만큼 조금 더 우아하게 행동해야 된달까요? 어... 바위 슬라임이랑 박쥐 슬라임을 잡아오는 거를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쪽으로 가자 어 여기 너무 타르필인데 이럴 줄 알았다 아유 그냥 그래 이럴 이거 좀 아까운 아 근데 아니야 아니야 얘 싸구리야 싸구리 아니 아니야 양이 많은 거지 싸구리야 아 난리났네 아아 미치겄네 아이고 아이고 그냥 아 몰라 아우와야 이럴줄 알았다 내가 내가 여기 이럴줄 어어 아, 다다다 어. 어, 다, 다, 다, 다. 저희들 망할 줄 알았다고 이게 뭘까나? 넙어 <웃음> 역시 그렇죠? 어 아니죠? 어아 어, 박주다 아다저 타르때문에 망했나봐 어?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이상한 양파? 만약에 동굴 더 여행해가지고 용아미를 데려갈 수 있으면 용아미를 데려가...는데 다 사라진거 봐그안턴 슬라임 다 사라졌어 정말 끔찍하다 끔찍해 어! 각달기다! 아~~ 참고~~ 각달기 키우자 돈도 많은데 열매 버리고 큐베리 석류석? 어? 희한한 것들이 자라네 여기는 어? 근데 왜 이렇게 고요하지? 뭐가 아무도 없냐? 어? 뭐야 이거 어라라? 어? 어? 뭐야 아왜 밖이야 또 어? 어? 어? 어. 어? 뭔가 좀 다르다 얘 암석이랑 뭔가 좀 다른데 뭐지 아얘 크리스탈이구나 자 그러면 큐베리 포기해 박쥐랑 수정이 데려가 이게 끝인가 어, 어 저기 위에 보스 있다 보스 아 여기서부터 제트팩 없으면 못 가는 거네 그지 느낌이 딱 여기가 어디라고 야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들어와.. 물고문해버려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아아아아아 a a 이거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얘들아 얘들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너네 아야 아프다 얘들아 얘들아 너네 왜 그래 노래 긴박한 거 틀어 아아아 아 에어넷에 데미지를 주고 있는 거구나 얘네가 짜증난 애들이 아장 들어가 보세요 그냥 미안하다니까 애들아 기다려 다 가지고 올게 싹 긁어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요요요요요 됐냐 망할 놈의 자식들아 얼마 처먹는 게야 어어우우 많이 드세요 일단 요작업부터 하자 이거 뮤박해 그냥 기분이야 먹이공급기까지 하고 와 소리 봐라? 와 먹이공급기 다 달아 개판나겠어 이거 언젠가 개판난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잘못하면 언젠가 개판나 이거 너네 또 배고프니? 아니지? 정말 혼나는거야 그때는 요쪽으로 싹 가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정원 비옥한 토양 빨리 자라고 오우 난리 그냥 너네 20마리 하면 너네는 이 세상에 파멸을 갖고 올 자식들이다 이녀석들아 너네는 절대 20마리를 채우면 안될 것 같아 와우 와우 맨이 녀석들 매우 잘 싸는구나 30개 꽉 찼어 우와 42 우와 미쳤다 이거 50원이야 심지어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여기 보시면은 제트팩 아니면은 물 뿜어내는 그런걸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지하염수가 없긴 한데 지하 염수는 어떻게 얻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재밌게 보셨다면 좋대 때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 구독까지 노바